싱크풀에 올라온 어느 셀트리온 주주의 주식 실패 이야기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처음으로 글을 적어봅니다. 셀트리온과 함께한 지 10년 차 나이는 올해로 51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주식을 접하며 처음으로 알게 된 종목 셀트리온 처음에는 조그마한 목돈으로 시작했지만 제가 투자한 종목이기에 매일 정보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듣고 차츰차츰 셀트리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종목이기에 돈이 생길 때마다 주식수를 늘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빚없이 시작했는데 셀트리온에게 분명 엄청난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한없이 밀리는 주가를 볼 때마다 신용을 조금씩 늘려서 수량을 늘려나갔습니다. 그러기를 수년 셀트가 생각대로 오르지는 않고 언젠가는 올겠지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에 주가가 빠질 때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등 계속 수량을 모아갔습니다. 그렇게 모은 주식수가 9 0 0 0주 조금 넘었습니다. 그치만 평범한 직장인이 신용매매로 한달 이자만 500만원 가량입니다. 월급타면 마이너스는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이자에 파산하겠다 싶어서 주가가 조금만 더 오르면 빚 정리해야지 다짐을 하고 적정 수준으로만 올라와 주길 기다렸는데 최근에 와서는 손쓸 경향도 없이 주가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카드론 등 빌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아가며 버티고 버텼습니다. 결국 세 번째 반대매매가 시작되고 네 번째까지 반대매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할수 없이 팔고 남은 게 5천주 정도입니다. 그렇게 현재 담보비율 140%를 근근히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언제 다시 반대매매가 발생할지 주가 40만원 갔을 적에도 제 욕심에 정리를 못했고 30만원 일때도 정리를 못했고 20만원 일때는 억울해서 정리를 못했는데 지금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일 낮은 가격에 최고의 손실을 보며 팔고 있습니다. 지금 다 팔아버리면 빚만 10억가량입니다. 예전엔 수익이 10억이 훌쩍 넘었었는데 이게 저만 이런 게 아니고 제 와이프도 꼬셔서 셀트를 사게 했고 누나도 지금은 와이프와도 사이가 엉망이 되어버렸고 출근을 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주말에도 그렇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밥 팔아버리고 빚잔치를 할 수도 없고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하루하루가 두려움입니다. 내일은 또 얼마나 빠질까 매일은 또 몇백 줄을 팔아야 되나 불안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신용의 무서움을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남는 건 후회와 뉘우친분이네요 조금만 욕심을 덜 부렸으면 조금만 일찍 정리를 했으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주식을 잘 모르기에 늘 싱크풀의 좋은 글들을 읽고 회사정 보며 호재뉴스를 보며 지금껏 버틴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스러움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의 파산을 떠나서 이곳 싱크풀이 예전의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글을 쓰면 혹시라도 속이 후련할까 싶어서 제 마음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손실에 힘들어하시는 주주분들께서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마시라고 응원드립니다. 모든 주주님들 가정의 행복이 깃들길 기원드립니다.